육개칩 알려주신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여기 김 보시면 <웃음> 여러분들 어, 광장식품 에, 영광 법성포 골비도 팔고 옆에 근데 여기 또 우리, 우리 김이 에. 이게 임자도에서 나오는 김만 네. 계약을 해갖고 네. 우리가 직접 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호의 광장인삼 아광장인 예. 광장인삼? 네. 예이 예. 맛이 틀립니다 한번 맛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그냥 보세요 아, 이게 요새는 이렇게 이제 스낵으로 많이 잡수셔서 와사비 김, 마늘 김, 김치 김, 이제 오리지널 이렇게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세트를들 많이 가져가세요. 아, 이제 이런 불고기 김, 명란 김. 어, 김이 종류가 되게 많네요. 청 김치맛 김도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매운 맛이에요. 요거는 명란 절 알을 갖다가 이렇게 김에다가 다 온전화 가지고 요것도 김이 맛있어요. 와. 명란 김. 아휴, 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은 김 파시는 사장님한테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김 설명을 한 5분 들었어요. <웃음> 김 설명을 한 5분 들어가지고 근데 대신 여기 좀 유퀴즈. 괜찮은 골목들이고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지금 되게 더워요. 날이 땀이 좀 나는데 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 잠깐. 아 어, 지금 날이 좀 더워요. 그래가지고 땀을 좀 났는데. 어. 자, 이 육회 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노른자 같은 경우는. 따로 놓고 소스로 이제 찍어 먹듯이 해가지고 먹는 게 있는데 이쪽을 한좀 비벼 가지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달아요. 좀 달고... 좀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상당히 좀 촉촉하고... 음, 전제 개인적으로 좀 달지 않고, 자 따르면 맛이 좀더 나는 에. 그런 육회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음. 이 육회는 아, 제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좀 맞지 않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아, 들 여기 멀리 서울까지 와가지고 인상이 또. 친숙한 이름이 보이네요. 영암보림밥. 한국인이에요. <웃음> 한국인이에요. 영암보림밥. 어, 여기가 영암보림밥이에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 우뭇가사리도 있고. 아, 네. 우뭇가사리. 아, 이거 시원하겠다, 우무가사리고 시원하게 여러분 우무가사리한점 한 하고 갈게요. 영암 여기 지명 영암 말씀하신 거예요? 동네. 영암구? 저미안면입니다미안면 네. 거기서 분석 가깝네요. 어. 아, 여기 또 우리 고향 근처 사장님 이 아시는 곳서 찾았네요. 예 어. 그러니까 아, 영암 미암이라 <웃음> 고향이라 거기가 어여기도 어, 비빔밥 우리가 오리밥 비빔밥도 파는데 네. 저그 우무가사리 시원하게 네 어떻게요? 아, 원래 새콤달콤하게 먹는 게 우리 쪽, 고향에서 먹던 건데, 오늘. 네. 콩국과 콩물 넣주세요 네. 시원하게. 아, 여러분들, 시원하게. 콩물 우뭇가살이 날이 더우니까, 어, 그거 하나 또 먹고 갑시다, 여러분들. 또 반갑네요, 또 이렇게.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 고향 이름, 서울 광장시장 촬영 왔다가 우리 고향 이름 또 보이니까, 어, 여기 또 반갑네요. 어. 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여름에 먹는 별미거든요? 콩물 우묵가사리. 오. 자. 여기, 오.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 이거. 아. 아, 시원하게. 음. 왕. 아직 오묵과자리는 특별한 맛이 없어요. 묵종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막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시원하게 그냥 딱 들이키는 느낌으로. 음. 여기다가 이제 보통 살짝 이제 새콤하고, 달콤하게 해가지고, 약간 그 간장 느낌의, 그런 양념을 또 묻혀가지고 또 드시기도 하거든요. 좀더 시원하게 얼음 넣어가지고, 콩국을 해가지고 좀 먹고 싶더라고요. 해가지고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와. 와. 진짜 시원하고 좋다 제가 음. 또 콩물을 완전 좋아해요 콩국수나 음. 이모님께 소금 좀 드실까 했는데 아 지금 딱 맞아요 딱 좋아 시원하게 좀 더우시면 뭐 주스나 이런 것도 좋은데 콩물 우뭇시실이 어, 요거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아, 시원해 권장국인데. 아, 된장국인데? 아. 아. 예, 예. <웃음> 또 이모님이 또 방송으로 하시네 서비스로 된장국도 좀 주시네요 음. 예. 리다 아, 예, 아우 국에 하세 예. <웃음> 아, 아, 예, 이것도 예 이것도 버리밤 아니 아니 아니요 많은데 어 배부른데? <웃음> 예 맞아요. 아 고마라. 아. 아뇨, 아뇨, 아뇨, 오늘 술안 먹습니다 네, 오늘 먹방입니다 <웃음> 어. 자... 어 아, 이거 진짜 시골... 시골 <웃음> 네, 진짜 시골 맛 어. 하여튼 또 동양... 응. <웃음> 이 사람이다 보니까 어. 네 니네 동네 맛한번 잘 기억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어. 아, 연극도, 아, 와, 된장에다 이거, 와. 야. 이 특유의 살짝 상큼한 맛이 조금 가미가 돼 있어요. 이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되시면 꼭 한번 좀 드셔보세요. 오셔갖고아 진짜 아, 아, 여러분들 너무 좀 맛있게 또잘 먹어봤어요. 광장시장 와가지고. 아지금더 더 들려봐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어 이제 배고, 배도 차고 일찍 좀 내려가야 될뭐 그런 좀 시간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또 광장시장 촬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할것 같아요 못 먹어본 음식은 나중에 꼭 제가 와가지고 한번 또꼭 한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자 사랑하는 선생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바로 이제 바로 옆이 저희 또 구독자분이 운영하시는 가게래요. 어, 여러분, 여기 식혜나 고추스 뭐 이런 것도 한 잔씩 드시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수박주스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